안녕하세요 오늘은 산과 작은 계곡을 끼고 있는 전원마을에 예쁘게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구학면오봉리 인데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첩첩 쌓인 산들 사이로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산 위에서부터 흐르는 맑은 계곡물은 마을을 관통해 국립저수지까지 연결됩니다. 계곡 인근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멋진 정자가 있는 숲을 끼고 있는 계울은 자연성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깊지 않네요. 상류에 오염시설이 없어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수량이 제법 많습니다. 여름 막바지의 녹음이 물수리와 어우러져 눈도기도 청량합니다. 상궁에서 전체적으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백월산이 경풍처럼 감싸고 있는 마을의 집들이 서로 어깨를 벗고 있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 전원주택들이 예쁘네요. 백월산은 지역의 명산입니다. 나란히 있는 주택 중초콜릿색 지붕이 소개해드릴 곳인데요. 집 앞의 길은 위쪽의 전원마을과 연결됩니다. 멀리 공리 저수지 근처 또 다른 마을도 보이는군요. 저수지는 걸어서 약 15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두보로 7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고 면사무소와 초등학교 등면 소재지는 차량 5분 내외 거리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IC는 1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하니 수도권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리저수지도 언급했다시피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시내는 차량으로 15분 내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제 건축주의 센스가 숨어있는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집 주변을 살핍니다. 데크는 화산석 하이를 따라 관리가 편리합니다. 정원에 심어놓은 잔디가 자리잡으면 숲과 어우러진 멋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당의 상수도는 여러모로 술모가 있습니다 정원 한편에 만들어놓은 작은 텃밭은 여름 채소를 직접 키워먹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디딤돌은 자연스레 집 주변으로 밝기를 인도합니다. 지붕의 처마도 기와 색과 맞춰 징크로 마감했습니다. 후면의 보일러실은 공간이 좁지 않아 텃밭과 마당관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는 곳으로 써도 좋을 듯합니다. 외벽의 콘센트 또한 밖에서 전기가 필요할 때 욕인합니다. 콘센트는 눈비가 와도 걱정 없게 덮개를 하였습니다. 데크에서 바라본 인근 숲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정원에 심어놓은 키 작은 반송과 단풍나무들이 자라면서 숲과 어우러져 집 자체가 풍경 안에 녹아들 테지요. 현관 입구 역시 화산석 데크를 깔았습니다. 입구 처마는 오동나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현관문이 묵직하군요. 독일제 현관문은 이중격칠구조의 단열판이 적용된 압착식 밀폐문이라는 특성상 전자키 설치가 불가하지만 아, 내부에 금속류 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주택의 큰 문제점인 결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안정성 높은 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천장 센서 등도 독특하고 예쁩니다.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맞은편은 벽돌식 타일을 시공했네요. 클래식한 디자인의 중문은 연한 핑크빛입니다. 중문을 열면 만나는 벽은 내부 공간을 가리는 기능을 합니다. 멋진 그림을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오른쪽의 거실은 정면과 측면에 큰 창을 냈습니다. 정면 창은 마을의 큰 느티나무 풍경을 집 안으로 드립니다. 하늘과 시골집과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측면창을 통해서는 조만간 푸르른 잔디밭으로 변할 정원과 건너편 숲의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창은 브론즈 창을 설치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 사생활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거실 등은 간결한 디자인이지만 공간의 밝기나 눈의 피로도에 따른 조명빛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천장 외곽으로 둘러있는 간접조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실과 연이어 있는 주방은 오픈형 가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기둥은 오동나무 루버를 사용했네요.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개방감을 주어 답답함이 없는 구조입니다. 주방 공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게 식탁등인데요. 유선형으로 되어있는 등이 독특하고 예쁘네요. 악보의 높은 음자리처럼 생긴 조명이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거실 측면 창과 나란히 주방에도 창을 냈는데요. 정원과 바로 연결되어 드나듬에 좋을 것은 물론이고 숲을 바라볼 수 있기도 해서 식탁을 놓고 생활한다면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주방의 구조는 기억자 구조이며 시사기구는 전기레인지입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흰색으로 하여 깔끔한데요. 하부장의 일부는 우드툰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냉장고 옆의 공간은 레일 달린 키큰 장을 설치해 짜투리 공간까지 쓸모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 옆방입니다. 세로로 줄이 있는 방문이 독특합니다. 창은 거실 전면창과 같은 방향이군요. 거실에서 보는 바깥 풍경과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맞은편의 주방 뒤쪽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상단이 격자무늬 유리로 된 문을 달았습니다 바로 옆이 안방인데요. 창이 전면 정원을 향해 있습니다. 부부욕실은 입구에 나무살 몇개로 가벽을 세워 공간을 구분하였습니다. 내부 공간이 좁지 않고 전체적으로 심플합니다. 나무 가벽 앞에 작은 화장대 등을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도두실 맞은편 또 다른 방입니다. 이 방은 길쪽으로 창을 냈습니다. 가중욕실은 안방욕실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바닥의 배수구도 천장의 환풍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금장도금 욕실용품이 집 전체의 분위기와 제법 잘 어울립니다. 숲이 바로 곁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겨울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볼수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전원주택이 제법 많지만 사생활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외롭지 않을 만큼 거리입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편안하고 따뜻한 톤으로 채도를 맞춰 안정감 있으면서 입주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 드러내지 않을 공간과 부여도 될 공간을 잘 분리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하나 고민없이 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지목임야이나 준공후 대지전환 조건이며 대지면적 646제곱미터 약 195평에 건축면적 108.9제곱미터 약 33평의 경량철골조 단층주택으로 클래식한 분위기와 현대적 편리함이 공존하는 집입니다. 전체 구조는 거실과 주방, 3개의 방, 2개의 욕실과 다용도실의 구성이며 거실 기준 남동향입니다. 실내 바닥은 강마루를 시공하였고 남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계곡과 숲이 있는 환경의 이 집의 매매가는 3억6천만원입니다. 화면에 다 담지 못한 건축주의 센스를 직접 와서 확인하시면 그 매력이 더잘 보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